약세장 바닥을 찾는 행위가 쓸모없는 이유 첫 번째 바닥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 주식시장이 강세장 끝머리에서 고평가되었을 때 주식은 가장 보수적인 즉 안전한 투자처로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한창 약세장이 펼쳐지는 중 매우 많은 종목들이 저평가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폭락했을 때 아주 위험한 투자처 취급을 받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치투자의 아버지이자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 성장주 투자이론을 처음 소개한 필리피쇼, 포크쇼 해서웨이의 전설 워런 버핏, 피델리티 마젤란 폰드를 전설로 올려놓은 피터 린치 등 미국의 주식 대가로 잘 알려진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진 약세장을 수차례씩 적극적으로 이용해 그 덕을 아주 똑똑히 본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렇게 약세장을 잘하는 이중 어느 누구도 바닥을 감지해 투자하라는 조언을 하지 않는다. 20세기, 21세기 최고의 투자자로 손꼽히는 미국의 투자대가들조차도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바닥 감지 실전 포트폴리오. 하지만 투자대가들이 하지 않는다고 꼭안 되라는 법이 있을까? 직접 해보면 어떨까 2020년 투자자 a는 코스피 1850선 아래에서 주식의 재산을 상당 부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시일이 꽤 걸릴 거라고 생각해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a였지만 주가지수는 연일 폭락을 거듭하며 빠르게 18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자기가 설정한 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왔지만 빠르게 떨어지는 차트의 모양이나 패닉에 빠진 주식 커뮤니티 글이나 비관적인 경제 기사들을 보고 있으면 선뜻 매수 주문을 낼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A는 아무래도 1700선 밑에서 사는 게 좋겠다고 계획을 변경한다. 그는 과연 계획대로 매수를 할수 있을까? 하나 너무 가파른 하락세라서 계획을 변경한 지 이틀 만에 주가 지수가 1600대에 진입했다. 둘 그 다음 날 1,500선이 깨졌다. 인터넷은 아비규환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셋, A는 다시 계획을 변경한다. 현재의 폭락세는 너무 위험하다. 차트상 바닥을 확실히 찾은 후 투자하기로 마음을 바꾼다. 넷,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주가가 다음 달 1,300선으로 추락했다. A는 자신의 놀라운 성견 지명에 부드대하며 관망한다. 5. 수개월 후 주가지수는 이제 1200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쯤 되니 2008년 금융위기 생각이 난다. 그때 코스피는 900선조차 깨졌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아직도 지수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6. 한때 1100선 아래로 내려갔던 코스피가 반등하기 시작한다. 이틀 연속 140포인트가 상승해 순식간에 1400선을 회복한다. A는 이 정도 데드캣 바운드에 속지 않는다며 코웃음친다. 일곱. 한 달이 지나자 코스피는 1800선에 다다른다. 슬슬 데드캣 바운드는 아니었다는 생각과 늦었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마음만 계속 불편해진다. 여덟. 세달후 코스피는 2000선을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정거점을 넘어선 6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아홉 코스피가 패닉 장세가 시작되기 전 단기 고점인 2200선을 돌파하자 A는 기회를 놓친 자신에 대한 자책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감정, 이제 주식시장은 완전히 안전해졌다는 판단이 한배뒤섞여 드디어 전재산을 털어넣는다. 대충 감이 잡히는가 1600에 사지 못한 사람은 1400에도 사지 못하고 1200에도 사지 못한다. 1000선까지 떨어지면 2008년 금융위기를 들먹이며 고평가 상태라 할 것이고 800선에선 98년 IMF를 들먹이며 고평가라 할 것이다. 그러다 주가지수가 하루에 100포인트씩 반등하는 장세가 이어지면 매일 데드캣 파운드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다 수중엔 주식을 단한 주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주가지수는 패닉에 빠지기 전의 고점으로 회복한 이후이다. 세 번째, 그럼 전 재산을 털어 주식을 사야 했는가? 아니, 그렇지 않다. 앞선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자신이 평가하고 계산한 주식 가격이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면 믿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주식 평가는 제대로 된 이론에 근거한 평가해야 한다. 미국 투자 전문가 켄피셔의 자료를 인용하면 1928년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모든 약세장의 평균기간은 21개월이다. 유독 길었던 1930년대 대공황기간, 제2차 세계대전기간, 전후 경기침체 우려로 닥친 세계의 약세장을 뺀 평균은 14개월이다. 이는 그동안 닥친 경기침체 전쟁, 질병, 무역 분쟁, 채무 불이행 등 모든 위험을 반영한 결과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 코로나19 발대형 약세장도 짧으면 3에서 6개월, 길면 24개월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그 이상도 가능하다. 며칠 크게 반등한 코스피도 약세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등락을 거듭하며 결국 전저점을 뚫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 네 번째. 개인 투자자가 지킬 수 있는 원칙. 솔직히 주식을 잘 모르거나 주변 사람이 무심히 뱉은 한마디에 흔들리는 즉 귀가 얇은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다면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을 추천한다. 하나, 레버리지 신용 거래 금지 주식은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승률이 높아지는 게임이다. 스스로 버틸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건 승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최소 3에서 5년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만 사용한다. 만약 몇년 안에 집을 사서 이사할 돈이나 자녀의 대학 학비로 사용해야 할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건 아주 멍청한 짓이다. 부동산을 깔고 한듯 그 돈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셋, 최소 5회 이상의 분할 매수한다. 감당할 수 있는 총 투자 금액을 5회 이상 나누어 매수한다. 하락세가 매우 가파를 때는 분할 금액, 폭, 횟수를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욱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 넷, 인내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신경 끄고 기다려라. 조급한 마음에 너무 일찍 팔아버리거나 주가가 상승하는 와중에 고액을 투자에 따라잡는다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마치며 어떤 종류의 투자든 투자로 80에서 90%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결과를 얻긴 매우 어렵다. 주식 투자 또한 마찬가지다. 쉬운데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떠올린 것은 트레이더지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Thank you.